또 기다립니다 달 밝은 밤에도 별이 젖는 밤에도 찾아올까 기다립니다 a e you e 밤에도 별이 잠든 밤에도 찾아올까 기다립니다 내전 ờ i ơi, t